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는 현재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친구들과 즐겨본 게임인데요 바로 이 스타크래프트가 공식적으로 무료하라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리마스터 소식입니다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예전부터 돌았던 루머로서 2015년 블리자드에서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을 HD 리마스터 할 것이다 라고 밝힌 이후로몇년째 유저들을 달달 볶은 이야기죠. 그렇게 유저들을 괴롭히던 리마스터 관련 루머는 오늘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팬행사 아이러브 스타크래프트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블리자드의 ceo인 마이크 모아임과 부사장인 로버트 브라이덴 베커 등 블리자드의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마스터에 대한 소식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스타크래프트의 리마스터는 원작의 게임성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며 그래픽 부분에서는 최대 4K HUD 해상도를 지원하며 최신 OS와 호환성 및 각종 문자 체계도 지원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스타크래프트는 윈도우 10에서 잘 구동이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한글을 비롯한 13개 언어를 게임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저들이 익숙해진 이름인 만큼 스타크래프트2처럼 해병이 아니라 마린처럼 음어를 그대로 번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관전자 모드를 도입하여 줌 시스템과 각종 시점 변환이 사용 가능하며 오디오 또한 현대에 맞춰서 조절하며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용되었던 채널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며 리플레이 및 단축키 설정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온라인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타크래프트의 단축키를 저장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해도 같은 계정이라면 설정이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유즈맵도 기존의 방식들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업데이트할 1.18 패치는 스타크래프트와 브루드워 모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무료예요 무료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의 사설 서버였던 스타크래프트 PC 서버는 공식 서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레더 시스템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MMR을 도입하여 좀더 실력의 척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종족 관련된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 발키리의 미사일이 메모리 부족으로 발사되지 않는 버그도 수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모아임은 스타크래프트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40년이 지나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료 배포라는 이야기는 스타크래프트의 이야기고 리마스터는 따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스타크래프트를 구매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 여름에 출시되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때 그 시절 우리와 함께 자랐던 스타크래프트 친구들과 함께 오순도순 pc방에 가서 재밌게 즐겼으며 비록 지금은 많이 죽었지만 프로리그는 아닌 클랜들끼리의 리그는 구축이 되어있고 개인 리그는 아프리카TV에서 주최하고 있는 ASL이나 스포티비게임즈가 여는 SSL 등 많은 부분에서는 리그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시절 엄청난 리그 열풍의 신화를 다시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올여름에 출시되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어서 빨리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더